짱짱해. 어, 응. 넘어지지 응.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짱짱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 어. 어. 이거는 씨었는지 한한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네. 지금 상태가 달.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뭐. 어. 기가 막힌 상태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뽑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떤 뿌리가 제대로 감겼다는 거죠. 한달 한 달은... 됐는데 뿌리가 지금 이 정도다. 네, 저는 지금 충남 서산에 고추 육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육매장은 작년보다 고추가 훨씬 짱짱하다고 합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추가 짱짱하고 튼튼한지 그리고 뿌리까지도 아주 되게 발효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이제 하루 정도 물에 불려야 되거든요 불리고 나서 이제 발아기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요 침종 처리를 요 아쿠토 당근 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발라도 균일하게 되고, 누군가 가져가셨을 때, 이제 다 똑구르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한 2mm 정도면. 2mm 정도를. 네주 예. 종자에 묻어있는 이제 소독약이고. 아, 그게 소독약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담그면은, 이렇게 진하게. 거예요, 예, 진하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그고. 사실 뭐, 오래 둘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싹 적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끝! 그게 바락이에요? 네, 이게 이거 바락이고,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균일하게 나왔는지. 바락에 아. 들어간 지 이틀, 총에서 3일인데, 지금 보면은. 균일하게 했다는 건뭘 보고 알아요? 그 싹의 길이. 아, 올라온 하얀 길이가 예, 예, 균일하다. 균일하다. 이게 아쿠도의 영향인가요? 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 균일하게 자라는 부분인 거고 종자가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아기거든요, 아기. 애기. 신생아 때부터 접종을 어떤 거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향후 생육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처음부터 아쿠도를 접종해서 들어간다. 예방 접종을 맞은 놈이 훨씬 더 생육이 좋지 않을까. 상태에다 미생물을 섞으면은 이제 뿌리도 빨리 내리고 이제 모두 되게 튼튼하게 잘 크거든요. 전에는 아쿠도 액상을 이제 썼었는데 액상 쓰면 지금 이 상태로 배합을 하면은 어떤 데는 아쿠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좀 짙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때는 파종을 해놓은 다음에 이걸 섞었었는데, 지금은 상토 배합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간편하죠, 훨씬. 그 약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상토 3개의 아쿠도 입재 한 봉, 그리고 네마시, 이거 네마시거든요. 아쿠도가 갖고 있는 그 미생물 균주하고, 요 네마시가 갖고 있는 미생물 균주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 딸기농가들이 이제 선충에 이제 대안이 없거든요. 선충에다가 뭐 지금 현재 시기에는 뭐 농약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네마스, 네마시 그 유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제 선충 기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는 선충이 별로 없거든요. 생기지 거의 생기질 않은데 선충 기피 효과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세포를 강화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뿌리 발근을 발근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뭐 악구도 하나만 쓰는 것보다 같이 혼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다 고루 섞이게 이게 뭐 누른 판이 있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이렇게 켜켜이 한 10개, 10장 정도 쌓은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고 일반 이 그냥 상토만 넣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토 넣은 것보다 이제 발화 속도도 빠르고. 발화 속도가 빠르고. 예, 그리고 뿌리 감기는 속도가 아, 뿔이 현저, 예, 현저하게 빨라져요. 그리고 키는 그냥 상토 쓴 것보다 그렇게 빨리 안 커요. 능묘할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우자라는 거거든요. 아 우자란 방지해준다 이렇게 하면. 예, 예. 네마시S를 넣은 건왜 넣은 겁니까? 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성분이 네마시S에 들어가 있는데 바실러스 뭐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웃음> 서브틸리스 네 그... 뭐 어려워요 어려운 얘긴데 네, 네. 그 기술센터에서 고초균이라고 그래요 고초균 고초균 고초균 아니고 고초균 네, 그것도 어렵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효과가 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아쿠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생물이 지금 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 센터에서 나눠 주는 그 미생물 아, 예. 그 말통 한 100개에서 음. 한 2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양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예. 근데 기술 센터에서 한 200통을 주지도 않겠지만 음. 200통 받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웃음> 고농축 예. 중에 고농축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아. 이제 육류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육제인데, 네. 어떻게 하면 이그 미생물들이 깨어나죠? 물다음면 깨어나요. 아, 물을 주면 깨어나요? 네, 예. 네. 어... 물 주고, 그 얘네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맞으면 되는데, 육류상 자체가 그 온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효과는 나올 겁니다. 미생물을 개발을 할 때, 솔직히 영양제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간편하게. 그만큼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FMC 같은 경우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농약 원재회사인데 농약 원재 그 공들이는 시간 뭐 보통 10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그만큼 비용을 써가면서 하나의 미생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더 큰 장점이 이제 미생물 세계 일위 업체인 크리스천 한생과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생물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마시아스는 일단 저희가 선충 쪽으로 개발이 됐고, 일단 기능은 알 우화 방지, 지연, 탈선충 기능이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는 역할. 그래서 선충이 문제 나는 밭에는 기비 장만하실때 이걸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육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쿠도 입재를 사용만 하셔도 그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작물마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미생물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고추 같은, 고추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야쿠도 입재 쓰시면 되고, 요 양파나 이렇게 이제 뿌리에 균핵병이 많이 생기는 이제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플랜 쓰시면 되고, 이제 선충이, 선충약으로 해결이 잘안 되는 딸기 같은 거, 그런 거육묘하시는 분들은 요 네마시 쓰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없지 없지 응.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짱짱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 어, 이거는 씌얹는 지한달 한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뭐 어. 기가 막힌 상태고 아, 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뽑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형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는 야, 거는, 거는 어떤 뿌리가 제대로 감겼다는 거죠 한달 됐는데 뿌리가 지금 이 정도다 고종에다가뭘 그 했기를 이렇게 됐습니까 거의 고추 육묘 관리는 어머님이 주로 관리를 하시거든요 아 어머니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뭐종이 되어야 된다 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뭐 줘라 뭐 줘라 근데 잠깐만요 엄마 그 육류하신지가 음, 얼마 되됐어요 한 30여 년 됐어요. 30년. 아, 근데 지금 아드님이 네. 엄마를 불렀어. 네. 그왜 부르신 거예요, 엄마를? 제가 주라고 했던 것보다 좀 많이 준것 같아서. 근데 먼저 물을 준 다음에 옆면 살펴셔기로 지다 보니까 주라는 양의 배 이상은 더 줬어요. 물도더 줬어요? 아쿠도 하고 뉘엔스하고 주라는 것보다 많이 줬는데 확실히 하니까 발라일도 좋고 큰게 너무 빨리 커가지고 지금 제가 좀심란할 정도예요. <웃음> 몇 시간 정도 줬으신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한 번씩 줬어요. 지금, 지금 세번 줬어요. 한달 만에 이렇게 했다? 네. 한마리 원래 정량이 4cc인데, 네. 저는 권장할 때는 그냥 10cc를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세게 들어가는 건데, 음. 40L 때 20cc만 탔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22. 몇 cc 탔어야 맨날 되는데, 맨날 100cc 탔는데. <웃음>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웃음> 아니, 얼마짜리가 아니고 처음에 해서. 좋아야될거 아니야. 근데 그건 발화가 되기 전이고 발화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정량 타서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게 좀세 번째 준 거거든요. 어쩐지 약이 좀 진하게 묻어있더라. 여기. 육류 사러 오신 분들은 땡 잡았네. 음 그렇겠죠. 갔다 하면은 그만큼 병에 강할 테니까. 어.